자,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현대과학과 인공지능. 자, 현대과학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고 빠르게 네,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 1월달 스위스 다버스 포럼에서 공표가 되면서 자, 많은 ICT 융합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때에 자,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산업의 구조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요. 스마트 파밍. 자, 그리고 다양하게 스마트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 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대처를 하지 못한다고 라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한테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고 나에게 새로운 모멘, 자,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라 하면 자 우리는 변해가는 기술들을 분명히 알고서요.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위에 설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오늘은 자 산업구조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래서 어, 스마트 팩토리 아, 공장입니다 자 공장이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핀테크 자 제가 포노사피엔스 이야기했을 때자 우리나라 시티은행이 9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 핀테크 기술 때문에 그렇죠. 모바일로 송금하고 모바일로 네, 여러분들 통장 잔액기록들 다 확인 가능하고요. 굳이 창구에 갈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자, 또한 온라인 투자 자산 전문가 자 로봇 어드바이저 그리고 각종 뉴스 기사들도 자 로봇들이 작성을 하는 로봇 저널리즘 자 이거 이외에 자 우리 산업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자 그런 것들을 오늘은 전체 종합해서 볼 수는 없지만 자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 저널리즘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장은 자동화된 지자꽤 됐습니다. 그렇죠? 자, 과거처럼 제1차 산업 혁명 때 증기 기관이 등장하고요. 자, 기계가 등장했고요. 제2차 산업 혁명 때 자, 전기 동력과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 기반의 즉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라고 했었죠. 컨베트가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하면서 생산 라인에 자, 근로자들이 각각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자,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다가 자, 로봇 팔이 등장하면서 자, 사람의 힘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어,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가 과연 같은 말일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자동화가 된지는 꽤 됐죠 어. 자 스마트 팩토리는 일반적인 자동화가 아니고 굉장히 유연한 플렉서블한 자동화를 이야기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맞춤형 소비로 바뀌게 되면 플렉서블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일률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맞춤형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이 어, 플렉스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스마트 팩토리는 과거부터 존재한 공장 자동화의 자, 연장선, 연장선상입니다 생산시설을 무인화하고 관리를 자동화한, 자동화한다는 라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는 전후 공정관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고요. 총체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이룰 수 있으나 기존의 공장 자동화는 단위 공정별로만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유기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는 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동화에서 조금 더 기술 발전이 돼서 생산 라인의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모든 공정이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는 더욱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자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들의 확대로 제조업은 무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화 되면서 인간이 했던 이 위험한 업무들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자 이런 공장에서 현재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의 근로자들 생산 라인에 배치돼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이 사진처럼 다양한 로봇팔들이 등장을 하면서 생산 라인의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 등장 이후 없어질 직업군 중의 하나, 생산 근로자죠. 물론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100% 바뀐다는 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은 충분히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라 겁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와 일반 자동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자 제주 라인의 리소스를 자원들을 최적화해 사람에 의한 변동 요소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이행되는 제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음, 단순하게 자동화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자, 모든 기반이 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쌓이는 모든 데이터. 자,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 가게 되고요. 자, 이 데이터는 어디에 쌓는다고요? 예, 클라우드 컴퓨팅에 데이터를 쌓아 놓겠죠. 자,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음, 자, 인공지능 데이터로 활용되고 이 있다는 라 겁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돼있다 융합이 된 최첨단 기술이라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공장은 자 무인화 기술 방향으로 갈거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디갔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우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로봇은요 로봇은 24시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사람처럼 실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근로자에게는 치명타가 될수 있겠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24시간 1년 365일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안쓸 안 리가 없죠 자, 이러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수율이 향상하고요 재고비용 분명히 감소가 되고요 맞춤형 제작을 하니까 그리고 아,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도 최소화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M2M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M, 자, 앞에 M자는 머신과 머신에 연결되어 있다. 머신 투 머신의 약자입니다. 자, 주요 생산 시설 간의 통신으로 연결되고요. 어, 즉, IoT라는 얘기죠. 자,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와 기계 간의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이 M2M이 좀더 발전이 돼서 자, 모든 공장, 어, 주요 요소들의 센서들로 자, 모두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고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 그 문제를 찾아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람 엔지니어는 그것만 가서 수정하면 된다고요 인간은 변화 인자만 체크합니다 자, 각종 센서를 통해서 기계와, 기계와 기계 와기계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라 했으니까 아, 정상적인 데이터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변화 인자만 체크해서 수정하면 된다구요. 자, 제품 재고관리도 이제는 기계와 기계 간에 서로 연결을 통해서 합니다. 생산, 산업 공정 모두 다. 따라서 M2M 기술은 센서로 모은 단편 정보를 다른 생산 시설과 통신하면서 효율을 높이구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M2M이 더 발전이 돼서 완벽한 네,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가 M2M으로 구현이 된다면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클라우드에 통해서 모아지고요 이것들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각종 기계들이 자 넥스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M2M 좀더 발전해서 스마트 팩토리 하나의 기술로 완벽화되는 것은 아니구나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됐구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 융합된 최첨단 기술 초연결사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어, 표준들을 채택, 채택하기 위한 자, 여러 어, 협회들 어, 공개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M2M이 발전돼서 자,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아 항상 언급이 되는 자, G 프레딕스가 있고요. 그다음 장에 나오는 나이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프레딕스 사례를 보시면 자,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전 생산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고 그로 인해서 최소 비용, 시간으로 최소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다. 아, 또. 자, 지사는요. 자 스마트 팩토를 리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뭐라고요? 네, 프레딕스라고요. 자, 제네럴 일렉트로닉사는 자 원래 항공기 엔진이나 철도, 선박 제품에 센서를 부착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항공이나 예측보다 더 빠른 배송을 할수 있도록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리낙스는요 원래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였죠 자, 모두, 자,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며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뭐가? 프레딕스가 네. 매일 1천만개 센서에서 발생하는 5천만개 이상의 데이터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품이 노후화가 됐고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났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게 가능한가요? 과거에는요 우리 근로자들이 미리 예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리 두드려 보고 저리 두드려 보고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 모든 부품에 M2M으로 머신 투 머신으로 기계와 기계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센서에 의해서 미리 분석하고요. 모니터링하고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다고요. 제너럴 일렉트로닉 네. 산업구조의 자, 선두주자로 서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아디다스 사례입니다 아디다스 자, 이 아디다스 축구화를 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요 자, 10명이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자, 아디다스 공장에 아디다스 브랜드의 신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있었을까요? 아시아에 있었던 아디다스 공장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독일에 아디다스 공장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화 했습니다. 로봇들이 재단하고요. 로봇들이 봉제하고요. 로봇들이 신발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자, 그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 10명만. 연간 5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요. 자, 독일 아디다스 무인공장인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자, 100% 로봇 자동화 공정으로 인건비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 10명에 의해서 아,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일종으로 전생 전 생산 공정을 로봇으로 처리하는 공정으로 자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장도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바뀌는 게 없을까요? 자 우리가 각종 뉴스를 통해서 자 ICT 융합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거 확, 자, 확인되고 자확인 있습니다 나하고 별개일까요? 나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할 직업이 사차 산업과 관련이 없을까요? 내가 선택할 직업이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직업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로봇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해주는 산업용 로봇 인간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로봇. 우리의 삶은 더 융택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수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디다스. 자,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피드 팩토리. 자, 우리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볼까요? 원래 보고, 원래 그 숲션에 봤던 동영상이 지금 아, 삭제가 된것 같습니다. 아, 짧은 거 어떤 거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스피드 팩토리 뭐 독일 스마트 팩토리 검색하시게 되면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음. 전세계에 나가는 있 모든 공장들을 자국화시키겠다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자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장 근로자가 많이 필요 없다는 라 겁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건설해서 아시아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했다면 라그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겠다 자국화시키겠다 자, 독일 아디다스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인건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로봇화하니까 스마트 팩토리화하니까 10명이 5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기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산업구조 변화 두 번째,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핀테크는 파이낸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금융에다가 금융에 아, 기술을 포함시킨 겁니다. IT 기술을 구사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혁신적인 기술을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 소액 송금, 전자화폐, 전자 가계부, 전자 통장과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는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외환 및 주가, 금이나 원유 가격 등의 시장 동향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fx 등의 자동인출 융자 대출 소비자 금융까지 이제는 핀테크로 하고 있다고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직접 이제 은행 창구에 가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사용하시나요? 저는 카카오뱅크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적금도 합니다. 자 1일 일수 찍듯이 저는 매일매일 일정 금액씩 적금을 해요. 그게 품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목돈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이젠 더 이상 안간다고요 스마트폰으로 그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공해주는 기술이 뭐라고요? 핀테크라고요 지급결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두 다 핀테크로 개발이 되고 있으니 금융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티은행, 90개 점포 문을 닫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90개 점포의 문을 닫았으면, 시티은행의 연 매출이 상승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 7%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TM기, 모바일기기, 스마트폰 자 이제는 무인 서비스 받는 것이 사람의 10명 중에 9명이 넘는다고요 은행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핀테크, 핀테크 자 핀테크에 의해서 자 이런것도 만들어졌네요 핀테크, 로보, 어드바이저 자 여러분들 부모님 주식하십니까? 투자하시나요? 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경제 전문지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죠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회사가 과연 성장할 것인가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자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줌이라고 하는 자 화상 강의 시스템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또는 백신 관련된 회사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요 과거에는 음? 펀드 매니저가 그 회사의 어, 아이템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포트폴리화해서 오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줬다고요 그런데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인간의 개입 없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 회사의 데이터를 분석,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주식시장의 펀드매니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네, 그것도 위험한 직종군 중 하나입니다. 사라질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얻는 데는 사람보다 로봇이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어떤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빅데이터 구글에서는요 2006년 2008년인가요 6년인가 독감 환자를 미리 예측을 해서 예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구글은요. 사용자 검색량에 따라서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게 되면 어떤 병이 생길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과를 다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게 구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보고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정확률이 높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통계 결과는 인간이 굳이 개입을 안 해도 된다. 로봇 어드바이저가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 대신 투자를 진행해주는 서비스를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한다. 자, 어드바이저는 자 로봇과 자 어드바이저에 합성합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자자문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자자문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 등을 반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재구성한 다음에 온라인 투자를 운영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투자자문 인력을 대신하고요. 딥러닝. 인공지능을 기술을 이용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2002년에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는요 자, 대면으로 아, 그동안 투자하세요 이 회사 성공률이 높습니다 주가 상승할 겁니다 대면으로 상담을 했었다고요 그 다음 뭘로 바뀌어요 전화상담했지 그 다음에 PC상담했습니다 주식하시는분들 아, PC 켜놓고 계속 그거만 보고 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아, 자 로봇 어드바이저가 등장하면서 거래수수료 low, 완전한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재등배 자 이런 것들을 직접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 투자 자문 서비스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 좀더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온라인 투자 자문 서비스입니다. 자 핀테크의 블록체인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 자, 블록체인은 프로토콜화된 분산 장부를 의미합니다. 분산 장부.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자, 중앙 집중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한국은행이에요. 자, 우리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중앙 집권했었다고요. 그런데 자이 한국은행에 있는 서버가 만약에 딱 죽었습니다. 자 그럼 A, B, C, D, E, F 모든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못 받죠. 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화 하는 겁니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분산된 장부를 서로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분산 장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보관하는 공개 분산 정보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다고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 C D E F 자, B, 자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자, 500원을 송금했어요 자 그러면 500원을 송금했다고 라 하는 이 거래 장부가 이 A라는 사람 A와 B C라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부를 서로 공유한다는 라 겁니다 자 공유하지 않고 A하고 A, 아,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만 이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 자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킹하는 자 크래커죠 크래커가 이 거래되는 장부를 자 빼갔다 해킹을 했다 자 그러면 문제 발생 소지가 엄청나게 크겠죠. 내 계좌에서 돈을 빼내간다든지 내 개인정보를 탈취해간다든지 그러나 이것이 블록체인화 되면 B와 C의 거래정보 내역이 우리 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 있는 정보를 빼내간다 하더라도 즉 변조, 위, 위조를 한다고 한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거래정보에 보게 되면 틀리니까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안전한 네트워크 안전한 거래 장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같은 장부를 보관하고요 기록해 나가는 분산형 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존의 금융은 중앙집중 방식이죠. 내통장에 얼마 있는지 누가 관리합니까? 은행에서만 관리했다고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오픈마켓 또는 각종 카드사 네, 여러분들 해킹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중앙집중이라고요. 자 여기에 자 N카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n 카드사에요 N카드사에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 개인정보가 이 N카드사 서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만 해킹당하면 내개인정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는 중앙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모든 거래 내역을 분산화시키자. 크래커가 빼 빠져, 아, 크래커가 빼 나간 개인 정보와 내 주변의 어, 내 어,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서로 비교를 해서 어, 해킹에 의해서 빠져 나간 정보와 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 장부와 내용이 다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중앙집중 방식을 분산화 시키는 거래장부가 블록체인 기술이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자 많은 가상화폐가 등장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블록체인. 아니 비트코인.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많이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있구요 어. 자 그러나 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어. 어. 자 그러나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비트코인을 채굴 한다라고 하죠 어. 자 어쨌든 자 가상화폐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 몫이, 몫이고요 아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자 이것이 투명해지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들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 그런 어떤 시, 시기가 왔을 때아 우리는 가상화폐는 써도 된다고 라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문제가 많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화폐는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뭐 넴, 대시, 아이오타 등등 자 몇백개가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내가 과연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되는건지 이더리움을 투자해도 되는건지 알고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래서 오늘의 주제 마지막 자 로봇 저널리즘입니다. 다른 말로 로봇 기자라고 합니다. 로봇 기자 자 로봇이 기자예요. 자 기자의 역할은 뭡니까? 새로운 뉴스를 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것이 자, 로봇이 한다고요. 자, 보도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로봇 저널리즘 기사를 직접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자, 이러한 어 ICT 기술을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A B 두개 예제가 있습니다. 자,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요. 자, A 9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경기에서 NC 다이너스가하나이이스을 상대로 10대1로 대승을 거뒀다. 3연승을 달린 NC는 4승 3패를 기록했다. 자 B 뉴스입니다. 9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와 하나와의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에서 NC가 손시현을 시작으로 연이어 득점을 하면서 파죽의 대승을 거뒀다. NC는 14만타, 이 e 홈런을 날리며 거침없이 질주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 B, 두 개의 뉴스 기사 중에 어떤 게 사람이 썼고 어떤 게 로봇이 썼을까요? 자, A, B. 자, 두 개의 기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NC가 하나를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는지 10대 1로 이겼는지 NC가 14, 14만타를 쳤는지 디테일한 내용만 다를 뿐 NC가 하나를 이겼구나라는 팩트는 우리가 이 두가지 뉴스 기사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어, 인간기자 사람 기자가 쓴거고요 B가 로봇 저널리즘에 의해서 기사 작성이 된겁니다 이 내용만 봐도 로봇 저널리즘의 정확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야구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를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 때문에 욕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최근에 하나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낫지요. 부상도 많고요, 어, 투수도 자, 선발 불펜, 자,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자, 뉴스가 아, 스포츠가 끝나면 바로 자, 이런 뉴스가 뜰 거예요. 최근에는 인간 기, 기자들이 음, 이런 스포츠에 관련된 기사를 쓰는 것보다 정말 빠른 뉴스 기사들은 페스트 뉴스들은 자, 로봇 저널리즘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로봇 저널리즘은 기존의 언론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작성되는 기사를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한다고요. 자, 2010년 이후에 스포츠, 재난, 금융 분야에서 집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빠른 뉴스 빠른 뉴스 기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주식. 그리고 주식 주식 그 사이트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어, 뉴스는 자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로봇 기사와 기자 기사 사람 기사에 대한 독자 인식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설문 자, 설문 결과 로봇기사와 인간기사의 구분이 어렵다. 인간기사보다 로봇기사에 대한 일반인 평가가 더 높다. 오히려 로봇기사임을 알았을 때 기사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라고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인간기자들 어떻게 할까요? 뉴스를 작성하는 사람기사들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자, 스테이치 몽키라고 하는, 자, 로봇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스테이치 몽키. 자, 스포츠 게임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동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아, 로봇 저널리즘이고요 자, 그리고 로봇 저널리즘 전문지, 로봇 저널리즘은 아, 매거진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로봇 기자가 기사를 발행합니다. 고속도로 실시간 뉴스라든지, 공연 정보라든지, 전시회 정보, 행사, 소, 행사 소식 등을 예, 로봇 저널리즘이 다 작성을 하고 있다고요. 자, 대표적인 로봇 기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디언, 가디언의 더 롱굿리드라고 하는 거, 자, LA 타임즈의 케이크봇, AP 통신의 워드 스미스 다 로봇 기자들입니다. 자, LA 타임즈의 케이크봇은 자 실시간 지진 속보 작성 로봇 기자들 기자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 지진이 발생을 했다 지진이 발생함과 동시에 굉장히 빠른 뉴스를 퍼트립니다자 인간이 기사 쓰는 데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잖아요 자이 케이크 봇은 지진이 발생할, 발생했다 할발생 진도가 얼마였다 자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거쳐서 바로 기사화 한다고요 따라서 페스트 뉴스에는 사람보다는 로봇 저널리즘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신뢰가 갈수 있는 기사들이 현재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실적 실정, 인간의 실적을 작성하는 로봇 워드 스미스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인간 평가도 로봇이 한다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자여러분들 졸업하고요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되잖아 자, 면접을 이제는 사람하고 볼까요? 인공지능으로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면접이 자 사람과 사람, 서로 마주 보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나 AI, 인공지능 면접이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일부가 인공지능 면접에 의해서 1차 선발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아마 그런 경험들다 있을 겁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게 작성하면 좋겠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성공한 사례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그대로 발치해서 적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그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는 자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어디서 복사해 왔는지 표절했는지 찾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어디서 표절을 했는지 정확하게 찾아낸다고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데 불과 10초도 안 걸린답니다.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 3,4일 밤새가면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은 불과 10초도 안 걸려서 내용을 다 확인한대요. 여러분들 인공지능한테 질 겁니까? 인공지능 기능에 끌려갈 겁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로봇 기자들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포브스의 퀴리라는 로봇 저널리즘 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 SBS에서 나리 자 로봇 저널리즘. 자 19대 대선에서 선보였었고요. 자 우리나라 파이낸셜뉴스의 IMFM봇이라고 해서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아, 로봇 저널리즘입니다. 자 전자신문에는 ET봇이라고 하는 로봇 저널리즘이 기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해외 언론사의 로봇 기자 자 이용 현황들입니다. 포브스의 퀼자증권 시험과 자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 자 AP 통신 워드 스미스 앞에 나왔죠? 자 일일 분기당 4,300여 개의 기업 실적 기사를 작성합니다. 자 LA 타임즈 케이크봇 자 지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 자 가디언 자체 자 로봇으로 자 이런 기사를 편집합니다. 자, 로이터통신 자 트레이서라고 하는 로봇 저널리즘에 의해서 자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속보를 작성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자,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오토리라고 하는 로봇 저널리즘에 의해서 고교 야구의 경기평가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신문 웹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전자봇 ET에 의해서 기사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봇 기자는, 로봇 기자는 자료 수집 후 선택 및 배열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작성, 작성 단계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해야죠. 인터넷 및 신문사 TV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과연 가치가 있느냐 가치 판단을 합니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자, 뉴스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자 가치가 좋다 뉴스로 내보낼 만하다 그러면 구성을 선택합니다 자 뉴스 특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배열을 만듭니다 기사 방향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정보와 수치를 반영해서 어떻게 배열을 할 건지 그리고 기사 작성을 해서 자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로봇 기자는요 수많은 데이터와 아, 그리고 정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가 아, 필터링되고 필터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 가치 여부 판단하고요 구성 선택하고요 기사를 배열하고 기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인간 기사보다 더 빠르게 더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인간 기자와 로봇 저널리즘,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인간 기자분들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인간 기자들의, 예, 인간 기자들도 그 직업이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로봇 기자와 인간 기자간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로봇 기자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로봇은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사람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결정을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 반복 작업이 가능하고요. 스트레이트 기사, 정말 페스트한 빠른 뉴스 기사를 만드는 데는 로봇 기자가 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성, 즉 실성을 중시하는 분야, 뭐 재난속도라든지 날씨 예측, 주식 시향 스포츠 기사 등은 이제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읽는 데 문제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로봇 저널리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기자들은 앞으로 어떤 기사를 써야 될까요? 개인이 직관하고 경험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사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충분히 파헤치고 인터뷰를 통해서 심청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으로 기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의 현장성 있는 취재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감시, 비판 등은 오로지 기자들만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로봇 저널리즘은 현장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현장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패스트 뉴스 스트레이트 기사들은 로봇 저널리즘한테 이제는 맡기고 인간들은 기획기사, 심층기사, 논설 등을 쓰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기자와 인간기자는 서로 무슨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다고 라 하면 로봇 기자한테 내 자리를 뺏기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업에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할 직업에도 현재 인공지능 ICT 융합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이 롱만 할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직업에 어떤 기술이 도입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3년? 5년? 예더 네.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은 기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빠르고 정확한 연상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용량의 정보에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달하는 데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 기자들은 로봇 저널리즘에 끌려간다기보다 조력자로서 상생자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4차 산업 이후에 자, 우리의 모든 산업이 아,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4차 산업을 변해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나한테 기회로 삼을건지 위기가 될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주는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